안녕하세요 표만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전력제한 해제와 메모리 오버 B560번에서 11세대 CPU 사용했을 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영상을 안 올려드렸더니 10세대 걸 그대로 가져와서 1 1세대 적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적용이 잘안될거예요 11세대는 이제 메모리 오버 수치도 다르고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꼭이 영상 보고 따라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수스랑 에즈락 두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기가바이트랑 MSI 보드가 없기 때문에 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전력제한해제와 램오버 전력제한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딜렉트키를 눌러주세요. 전원 넣자마자 그러면 이 화면에 들어와요 딜렉트키 열심히 누르면은 기본화면이 이거거든요 UEFI 바 i 오스 유틸리티 이지모드입니다 이지모드에서는 손대기가 뭐, 좀 애매해요. 어, 옵션도 몇개 없고. 그니까 러 여기서 F7번 눌러주세요. F7번 누르면은 화면이 어드밴스 모드로 바뀝니다. 어드밴스 모드로 바뀌었을 때, 뭐 시스템 랭귀지. 그니까, 러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그냥 영어로 합시다. 영어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메인 말고 바로 옆 항목인 AI 트위커를 마우스로 클릭하든, 아니면 뭐, 그, 화살표 키 누르든 넘어가시면은, 여기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건 전력 제한 해제입니다. 레모바네요. 전력 제한 해제는 요거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는데 요 a i 트윅에서쭉 내려가서 CPU 파워 매니지먼트 들어가 주세요. 요 CPU 파워 매니지먼트에서 음 CPU 코어 카레티드 리미트 맥스 그리고 롱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미트, 숏 듀레이션 패키지 파워 리미트 요세 가지 항목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어, 차례로 뭐 CPU 전력 제한 최대치 그리고 그 파워를 땡겼을 때긴 시간 동안 제한치 짧은 시간 동안 제한치 두 가지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요세 개를 2, 255, 75 225.75입니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4 0 9원 넣어주시고 4 0 9원 넣어주시면 되는데 수치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귀찮으면 은 9, 4개 적어주면 돼요 9, 4개 적어주면 은이 보드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수스는 얘가 255.75 그리고 4095, 4095 이렇게 들어가요. 딴 항목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요거 3개만 손대고요. F10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거든요. 기 그러면 전력제한 해제는 끝이에요. 근데 전력제한 해제 말고 또 저는 레모버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레모버 하실 분들은 요 다음 항목도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력제한 해제는 여기서 끝. F10 누르고 나가면 끝인데 나가지 마시고 원모브 하실 분은 다시 뒤로 되돌아가서 ESC 눌러도 돼요. AI 트윙 모드에서 위에 메모리 컨트롤러 요 부분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기어 1, 기어 2로 1 1세대는두 가지 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랑 메모리 컨트롤러 1대1 동기화하고 밑에거는 맴컨이 2가 되고 메모리 클럭이 1이 되는 1대2 동기화에요 기어2가 레이턴시가 늘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좀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아주 고클럭 메모리 오버할 때나 쓰는 거고 1대1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메모리 쓰시든 웬만하면 1대1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대2가 1대1보다 이득 보려면 대략적으로 4600 이상 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려우니까 1대1로 맞춰주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램프리퀀시라는게 있는데 이게 보드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66 쓰시면 돼요 3466은 어느 보드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700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라이젠 시스템에서는 3700 해보고 안되면 3466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텔 11세대는 3700이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해보니까 뭐 10개 중에 3개 이렇게 들어간 수준이라서 3466으로 두시고요. 심지어 이것도 안 들어가신 분도 가끔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33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튼 3466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D램 타이밍 컨트롤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가 메모리 타이밍인데요. 보통 제대 표준이 22, 22, 52거든요. 근데 요거를 라이젠 때 쓰던 그램타 18, 21, 44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넣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CR을 2T로 하지 말고 1T로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18, 21, 44, 1N 요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이밍도 다 조절했어요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메모리 오버를 했으면 메모리 전압을 바꿔줘야 되겠죠 기본 전압이 보통 1.2, 1.21 정도 잡혔을 텐데요 여러분이 MDAI 메모리 사용하고 계시면 1.25에서 1.27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그 외에 CDEDAI 메모리, 뭐 마이크로 메모리는 1.32에서 1.35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 다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영상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다 바꿨으면 이제 F10번으로 나오시면 돼요. 나머지 전압 손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버를 높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SA나 IO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바꾼 항목이 맞나? 잠시 보고 지나갈게요. 자 메모리 컨트롤러 1대1로 했고 클럭은 3 4 6 6을 했고 램타는 1821441T로 했다. 전압은 1.35로 했다. 전력제한 해제했는 거는 여기 목록에 뜨지는 않네요. 오 오케이 누르고 나가면 이제 부팅이 되겠죠 저장하고 나가기할때 부팅하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원래 좀 늦으니까 자, 윈도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CPU 에 들어가서 딴거볼 필요 없고 여기 언커프리킨시는 캐시 클럭이고요 맨컨 컨트롤러 요걸 보셔야 돼요 맨컨 컨트롤러가 D램 프리퀸시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1대1 적용이 된 거고요. 기어 1모드 거기에다 요 곱하기 2 하면 은 여러 분 넣는 클럭이 돼요. 3, 4, 6, 6 그러니까 1, 7, 3, 0이네요. 대충 3, 4, 6, 6까지는 안 돼도 3, 4, 6, 0 정도는 되네요. 어쩌 비슷하겠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램타도 18, 21, 21, 4 4 거기다 1T로 제가 넣는 게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얼 채널도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러면 메모리 오버가 성공한 겁니다. 전력자 해제도 된 거고요. 물론 전력자 해제는 뭐 특별히 한국에서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끝. 아수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즈락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즈락 레모버가 그 조금 더 불편합니다. 에즈락이고요. 보드는 B560M 프로폼입니다 여러분 인기리에 사는 그 제품 바이오스 버전은 1.4 버전인데요. 여러분 요 버전에서 요번에 나오는 베타 바이오스 바꾸면 저는 항목이 하나만 달라요. 하나만 달라고 나머지는 똑같을 테니까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즈락도 딜레이키 딜렉트키 딜레이가 있참 딜렉트키를 누르다보면은 요 화면에 들어가지는데요. 이게 이지모드예요 이지모드니까 어드밴스 모드 요 위에 있는거 눌러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F7번을 똑같이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바뀌어요. 어, 메인 화면에 손댈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OC 트윅으로 넘어가 주세요. 아까 뭐, ASUS AI 트윅하고 똑같은 목록입니다. 여기서 CPU Configuration 항목을 들어가 주세요. 누르고 내려가면은 쭉 끝까지 가야 돼요.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 봅시다.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듀얼 타워 부스트라는 항목 바로 아래에 뭐 숫자가 쭉 있어요 이거 아수스 똑같죠? 롱드레이션 파워 리미트, 쇼트 디레션 파워 리미트, CPU 코어 칼레티리 리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전력을 땡겼을 때 리미트 긴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때 리미트 거기에다가 CPU 전력 리미트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CPU마다 다른데 여러분, 아마 너보면은200 들어갈 수도 있고, 175 들어갈 수도 있고, 170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이나 CPU에 따라 달라요. 뭐, 어쨌든, 999 치면은, 기본 설정에서 들어가 있는 최대치가 들어가집니다. 보드에 따라 달라요.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 다르고, 셧뭐 숏하고 롱에서 999 치면은, 4095875로 들어갑니다. 어, 그렇게 해서 CPU 카 u 티 r 리미트는 2575까지 그 아수수랑 똑같이 들어가는데 롱만 다르게 되겠죠 이롱이 4095가 안나와요 9 9버전 바이오스에서는 4095가 들어갈텐데 여러분 지금 물건 받을때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 1. 몇인지 모르겠어요 1.4인가? 1.4? 어 1.4 맞네요 1.4에서는 이게 170, 175, 200 이렇게 들어갈텐데 요거 바꾸고 싶을거예요 맞죠 그럼 저거 바꾸는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저는 타워, 듀얼 타워 부스트를 이거 켜서 이거보다 더 높게 주는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전력제한 해제에 대한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걸 추천드리는데 혹시나 나는 4 0 9꼭 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릴게요 디스에이블 되있는거를 이네이블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추가 항목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70이든 175든 200이든 저 풀리는 것까지만 넣고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본도 때문에 자, 이걸 이네이블 하면은 추가 항목이 생깁니다. 뭐 PL1, PL2 뭐이랬수적혔죠타오 이렇게 적혔는데 여기서 타오는 선택 필요 없고 PL1, PL2 적혔는 항목들만 9999 9 4 개를 적으세요. 그러면 4095875로 냈다 바뀔 겁니다 이게 전력제한 해제할 수 있는 최대치에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은 아까 롱드레이션 다 안풀렸던거 있죠 그것도 4 0 9로 최대로 풀린다 보시면 돼요 CPU 뭐 코어 카렌티드 리미트는 아까 미리 풀어뒀으니까 255.75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러면 전력제한 해제는 풀수 있는 최대치로 다 푼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자에 이거 타워를 켜기 전에 풀리던 만큼만 풀고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전원부의 스파클링을 따라 해줄 때만 이렇게 풀어 쓰시면 됩니다. 자 전력자 해제는 여기서 끝이니까 이제 F심 누르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전력자 해제된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난 추가로 레모버까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뒤에 그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EXC 누르고 나오셔서 DRAM Configuration 들어가주세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제가 기본 3200 메모리 꽂았으니까, 3200이 적용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클럭을 바꿀게요. 아까, 국민오버 3466 정도가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에즈락보드는 3466 다음에, 1, 그, P1.4 바이오스에서는 바로 3733이 돼요. 중간에 없기 때문에, 레모버 하기가 상당히 버겁거든요? 근데 최신 버전 바이오스 지금 베타 버전일텐데 그거 업데이트했으면 3600이 생길겁니다 근데 3600도 잘 안되니까 3466으로 오버를 하세요 3466넣으시고요 그리고 디렘 기어 모드라고 있어요 기어1, 기어2가 있는데 기어1으로 해야 맨칸하고 메모리 속도가 1대1로 동기화되면서 레이턴시가 좀더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어1로 바꿔주시고요 기본 설정 오토로 두시면 i5는 기어2로 되어있어요. 자, 18, 21, 44, 1 넣으면 됩니다. 어디서 마이보던 램타데요 네, 제가 보통 그 AMD 메모리 오버할 때이 램타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영상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아, 딴건손댈 필요 없습니다. 18, 21, 44, 1 넣고요. EXC 누르고 나오시고 화면이 너무 팍팍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볼티지 컴피규레이션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 조절을 할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클로 오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메모리 전압만 손 대시면 됩니다 디램 볼티지요 이게 1.2V가 기본 설정이거든요 여러분이 MDAI 메모리 사용하고 있다면 1 2 5 정도만 넣어주세요 1 2 5 아니면 1 2 7 정도까지 그리고 CDAI, EDAI, DDAI 삼성 메모리나 아니, 마이크론 메모리 쓰고 있다면은 1.3에서 1.35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넣고 난 뒤에 F10번 누르면은 저장하고 나가기가 뜹니다. F10번. 그리고 본인이 바꿨는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어, 세이버하 나갈래? 물어보는데, 뭐, 램전화 바꿨고, CPU, 그 전력 공급 리미트량 바꿨고요. 어, 타워 부스트 들어가서 4095, 4095, 4095, 4095 바꿨고 메모리 타이밍 18, 21 44 1T 다 바꿨고요. 거기다 디램 속도 3466에 디램 기어 모드는 기어 1로 바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빠짐없이 바꿨으면 저랑 똑같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팅이 평소보다는 좀 늦게 되면서 윈도우로 진입을 할 거예요. 평소보 조금 늦습니다. CPU-G 다운받으셔, 다운받으셔서 실행해 보면은, 자, 맴 컨트롤. 맴 컨트롤러랑, 이 d 램 프리킷이랑 똑같이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디램 프리킷에서 이 DDR 메모리니까 곱하기 2 하시면은 내가 원하던 클럭이에요. 대충 3460 정도 들어갔죠? 뒤에 10정도까지는 오차가 원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내가 원한거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램타 18, 21, 21, 44, 1T 요것도 내가 원했던거 그대로 들어갔다 가끔 언코어 프리킨시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요거는 캐시 캐시 클럭입니다 자 그런식으로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오버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제한 해제도 끝났겠죠 이게 마무리 끝이에요 쉽죠?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쓰시고요 어, 메모리 오버가 정상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뭐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안정성까지 확, 확보했다 쳐도 그래도 가끔 너무 잔내기 심하면 그건 메모리 오버 실패 증상이니까요 아니면 블루스크린 너무 자주 뜨거나 그럴 땐 클럭을 조금 더 낮춰서 써보세요 어, 물론 뭐3466 바로 밑에 3, 3333 아니면 3200일텐데 메모리 오버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기본이 3200 메모리인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200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기어 1이 아니라 기어 2로 돼 있는데다가, 그거 기율로 바꾸고, 메모리 타이밍도 22, 22, 50이었잖아요. 그걸 18, 21, 44로 바꿨으면, 메모리 타이밍도 좀 쪼여지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은 올라가요. 똑같은 클럭이라도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설정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충분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MSI랑 음, 킥바코 제품에 <웃음> 영상이 없는건 좀 아쉽겠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게 없어서 어쩔수가 없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혹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